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뿐 지휘자의 손끝이 너무 예뻐 넙을 잃고 멍하니 보다가 숨막혀 한 박자 날려버린 거야 문득 가사한 구절이 내 얘기같이 느껴져 눈물을 삼키다 국물을 마셔서 음정 놓친 거야 목소리 높이 다 음이 탈해버렸어 사실 난 노래를 참 잘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을 뿐 언젠가는 내 목소리 세상 끝까지 닿도록 오늘도 내일도 굳세게 부른다 거친 목소리로 화려한 이교 자라갈 만큼 냉정하지는 않아 냉정하지는 않아 사실 너도 노래를 잘하는데 잘하는데 나만큼 힘들어서 그런 거라 그렇다면 목쉬 소리 걱정 말고 나만큼만 용기내어 악보를 펼쳐라 울어도 괜찮아 함께 들려보자 악보를 펼쳐라 울어도 괜찮아 함께 불러보자 노래를 참사하는 w e e o e BANG 샤바러 오 체크, 체크, 체크. 샤워 누구의 음, 잔을 음, 비웃으며 와이 누구 아저씨 다치게 하며하우 빈꼽고 달려와 하우. 립스틱 던지며 엉덩이 흔들며 싸워라 없이 밀어서나 다시 달려 위켄즈 처음 봤을 때요. 내가 어디 나오지? 하고 처음 찾아봤던 것 같아요. <웃음> 좀 처음에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어,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쳐서. 어. 위켄즈는 지보에서 10주년 공연을 앞두고 이제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베이스로에선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이게 다큐멘터리인가 음악극인가 싶을 정도로 음악도 많이 나오고 어, 그래서 좀더 재미있게 볼수 있고 가볍게 볼수 있지만 또 생각할 게 많아져요. 성소주자들이 이제 어떻게 대한민국 살고 있는지 또 이제 어떤 힘든 점들이 있는지 보시면서 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응.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할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럼 이제 곧 위켄즈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핸드폰은 잠시 꺼두시고요 영화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